안녕하십니까 김성배입니다. 새로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여러 발리송들을 찾아보던 도중에 아트로포스라는 브랜드를 발견했어요. 사진이나 영상 뭐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찾아보던 도중에 어한 구독자분께서 아트로포스 발리송 두개를 빌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트로포스라는 브랜드가 꽤 생소하실 거예요. 아트로포스는 러시아의 나이프 브랜드입니다. 뭐 데몬, 뭐 키랏, 파라토스 뭐 스트라이커 이런 거는 이 브랜드의 블레이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홈페이지 가면 은 훨씬 더 다양한 스타일의 나이프들이 있을 겁니다. 이번 시간에 리뷰할 발리송은 바로 키랏 발리송인데요. 어, 사실 발리송의 블레이드 스타일은 키라이 아니라 데몬 트레이너예요. 구독자분께 여쭤보니까 키랏 발리송인데 그 따로 아트로포스트문의를 줘가지고 블레이드는 데몬 발리송의 트레이너로 커스텀한 제품이라고 합니다. 이제 제품 구성을 한번 볼까요? 박스 안을 보시면 드라이버 하나랑 여분의 나사 두 개가 있습니다. 이 드라이버는 피봇 나사, 젠핀 나사, 뺏어 나사 모두 조정이 가능합니다. 블레이드는 N690 스틸, 티타늄 핸들을 사용했고요. 무게는 133g, 펼쳐 스택 크기는 이 정도, 와크랑 비교했을 때, 닫았을 때는 이 정도, 그리고 두께는 거의 비슷합니다. 요즘 나오는 발리송의 사이즈, 딱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 정도의 사이즈 발리송을 가지고, 뭐 서양 사람들 손에 맞춰서 좀 크다. 편이다 돌리기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돼야지 발리송 돌리기가 더 훨씬 편한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이 발리송을 몇 주간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빌드 퀄리티입니다 기본적으로 마감 처리가 굉장히 훌륭해요 칼등 부분 그리고 핸들 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되어있고 찝피기 쉬운 전핀 부분도 마감 처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표면 처리가 약간 막고 발리송 처럼 그렇게 막 거칠지는 않은데 좀 부드러운 잘 미끄러지지는 않는 그런 식으로 표면 처리가 잘 되어있고요 어디 몇몇 발리송들을 보면 생긴 건 돌덩이 같이 생겨가지고 겁나게 미끄러운 그런 발리송도 있는데 그런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표면 처리예요 또한 부싱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피부나사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원기둥 모양의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부품이 그 블레이드보다 약간의 두께 차이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유격현상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발리송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일체형의 잼핀 형식이라는 거예요.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제가 또 젠핀의 일체형 형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티타늄을 사용해가지고 어... 저는 벌써 사진을 볼때 느꼈던 건데 굉장히 뭔가 제 스타일일 것 같더라고요 돌리는 소리뭐안 좋을 수가 없죠 뭐 밸런스도 괜찮고 게다가 핸들이 둥글게 밀링이 돼 있어가지고 패닉류를 돌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제가 이 발리송을 받으러 구독자 분을 만나러 갈때 구독자 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성배님은 아마도 이 발리송이 더 맞으실 거예요 하셨는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완전히 마음에 드는 발리송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점은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점이에요 다양하고 세부적이에요 제품에 따라서 젠핀 탱핀도 고를 수 있고 레치를 달 건지 말 건지 도 고를 수 있고 심지어는 날의 강제 그리고 핸들의 표면처리 뭐 아노다이징을 할 건지 뭐 다른 표면처리를 할 건지도 고를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홈페이지에 진검밖에 없는 제품일지라도 따로 문의를 넣어주면 트레이너 버전으로 또 구매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.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입니다. 어, 근데 이 아쉬운 점이 제가 이게 워낙 마음에 들었던 발리송이여가지고 성능적으로 뭐 불편한 건 아니었고요. 되게 배송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어, 사실 이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배송에 대한 게 러시아포스트 그리고 EMS 저는 러시아포스트로 제 발송을 하나 따로 샀는데 아직까지 배송이 승인 요청 중입니다 어, 물론 EMS로 하면은 훨씬 빨리 온다고 해요 빨리 온다고 해도 뭐 한몇주 정도는 걸리긴 하는데 이게 약간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는 것도 좀 그런데 이게 가격 차이가 꽤 나요 EMS랑 일반 포스트가 한세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되게 불편하지 않나 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얼 찾아보니까 좀 배달이 좀 천천히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더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언제 올런지 이번에 꽤 생소할 수 있는 브랜드 아트로코스의 발리송을 리뷰 해봤습니다. 되게 오랜만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발리송을 만난 것 같아요. 성능 대비 가격도 아주 양호하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발리송이었습니다. 어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 어,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두번 눌러주세요.